아아.. 징하다 징해 레드, 초.. 빨, 빨.. 파.. 초.. 빨.. 빨 파.. 빨,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뭐 이거.. 바이올렛 아니 아니 아니 그린.. 레드.. 레드.. 블루.. 바이올렛은 뭐야!! 또 파.. 초.. 파.. 영.. 파.. 초.. 파.. 바이올렛. 노..파..초..파.. 파. 아 여기 있었네 이 자식 이거 어 뭐야 3단계 또 있어? 조..바..오케이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Violet, Violet.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 노란색 오렌지? Violet, Violet. 보라색 Violet. 보라색? 하얀색 하고 있어 하얀색. 아, 헷갈려. 초록색. 아, 올라가. 오, 호, 호, 호. 이제 그만. 블루. 블루. 블루. 제인도 못해 이거. 블루. 제인. 하트. 하하 화이트. 아, 이거 아직. 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제이 하트 하트 하이 제이 오케이! 어 뭐야 끝 아니야? 제이 그만해! 아이 이거 어떻게 해 마! 마! 아! 아, 진짜 못 내는 판이 이거 맞은 것, 것 같은데? 아, 그렇지. Oh, <컥> 넌나 어! 아! 하. 넌노잼이지나 완전 개꿀잼 각이었어. 이게 뭐야? 가지라고요? 네, 뭐 뭔데요, 이게? 이건 또몽코드야 여긴 뭐 창고인가요? 맞네. 그 장난감 창고로 왔네요. 데미지 손상 입은 거고, 여기는 이제 버려지는 반품된 그런 장난감들인 것 같은데. 아, 얘가 반품된 이유가 애들이 이거 쓰다가 삼도 화상을 입었대. 아니, 실제로 장난감이 이렇게 열이 나온다고? 이거 화상 입을 만하네. 어... 이거, 이거... 트레일러에서 뭐 움직이지 않았나? 얘, 살아있는 거 맞죠? 너, 살아있지, 임마. 너, 죽은 척 하지 마. 움직일 거다 알고 있어? PJ 퍼거 필러 장난감 케이스고. 얘는 진짜 장난감 못생겼다.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진, 약간,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아. 여기서 전기를 받아서? 짜시다 오케이. 아. 여기서 전기 받아서?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아. 어, 근데 이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안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끌고 와야 될것 같은데? 어? 뭐가 작동되네요 이거는? 어? 아니 설마 잠깐만 이전기선 여기다가 붙여야 될것 같은데? 일로와 이리, 이리 오세요 온다! 작동 완료 이거를 그대로 끌고 와 이게 되네? 아, 나힘 겁나 센데? 이걸 손으로 끌고 온다고? 이거 인형 뽑기 각이네 자 여기까지 오시구요 아 됐다 여기서 인형 뽑기 짜란 갖고 가버려 그 다음에 여기를 밟고 올라가면 오. 갑니다 수고하세요 와 이거 확실히 플레이 타임 엄청 길어졌다 키시미시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이것도 작동이 안 되네. 하하. 이것도 끌어와야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전기 딱 대주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대고 자, 내려줘. 알고 바로 내려와야 돼. 아, 아니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면 나오질 못하는데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갇힌단 말이죠 잠깐만 꺼내줘봐 그러면 아 설마 아 요거를 요렇게 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고 그렇지 어어 오케이 복잡하냐? 이 오늘 내로 깰 수는 있어요? 돌아왔네 그 장난감 스테이션으로다가 여기다가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문 열어줘 오픈 자 안쪽에 또 이게 뭐가 들어있나? 1번 이 코드 있었잖아요 자 트레인 코드 이거 순서대로 하라는 건가? 아 순서도 맞춰야 되구나 자 이거잖아 토끼 이렇게 힌트를 여러 개 찾아야 되는구나 여기 이게 다 나온 게 아닌가 봐요 다음 문 열렸네 여기. 어 뭐야 워기 허기 워기 워기 잡기인가 본데 워기 잡기 두더지게이밍 같은 건가 봐요 마미롱 레가 확실히 보스 느낌 쫙나 초록색 노란색 허기들 아 죽은 줄 알았던 허기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 뭐야 여기또 오케이 튀어나면 잡고 어? 이거 쉽네 이건 금방 깨겠는데요? 오, 뭐가 뭐가 온소리가 들린다 오 허기 어 살아있었어 파란색 허기 아니었어 방금 어 살아있었네 허기허기 아니면 허기허기가 한명이 아닌거구나 노란색도 있고 아 우리가 봤던 허기는 그냥 그 장난감 중하나가 봐요 일로와 이리 일로와 들어가! 어디있나 어디 숨었나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뭘봐 임마 이거 진짜 완전 피지컬 게임 돼버렸어 챕터 1하고 뭐 난이도가 비교 불가인데요 챕터 1은 그래도 심플해가지고 깨기 쉬웠어 생각보다. 아, 아, 어, 아, 아, 아, 아, 귀엽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는 너가 자랑스럽다고요? 엄마 그러면 좀 보내주세요 제발 그냥 저랑 바로 보스전맞짱 뜹시다 그렇게 만나러 가기 힘들어요 엄마 이것또 뭐예요 아 코드 자 두번째 코드 뭐죠? 이번에는 빨노빨파 no, 빨노빨파 no, 아까 그 색깔 맞춰주면 되고요 게임 이제 한개 남았다고? 오케이 제발 보내줘